눈, 코, 입, 이목구비로 보게 되면 눈도 크고 콧대도 오똑하고 입술의 기운도 좋은 사독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. 그런데 가만 보면 얼굴이 어딘가 입으로 부족한 듯한 그 특급 연예인 얼굴인 그 오밀조물한 느낌이 아닌 여백이 많은 얼굴 그리고 약간 길어보이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. 이 중안부 코옆 여백은 비율 자체가 일딱한 포지션에 속하게 되어 중안면부가 뭔가 허전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